여보세요 야이씨 내가 서류 보내라고 했지 이거 거래부터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거야 비디맨이라고 일처리 했다고 할래 뭐하는 거야 당장 갈게요. 누구인 안해? 어, 어, 갈게요 어. 날이 좋아서 여행 좀 가고 싶은데 좀 해줄 사람 지금 구합니다 <목소리> 일하러 가지철 사람 지각이라 바닥불이 난다 눈치는 보이지만, 보이지만 커피만 사가면 안 될까 <목소리> 일하러 가 전화 걸어 지각이라 택 돈을 털어 빠진 지갑에 돈이 차도 내리쬐는 햇살 여름이 오면 사탕처럼 녹아버리는 하루 여행이라도 가 생각하다 보면 내딜려들 한참 지나서 귀찮냐 냥이 맘마 정도만 팔고 나면 바다로 떠나 자 일하러 가 지각이라 눈치는 보이지만 커피만 사가면 안 될까